그다음에 마사지 예약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자기 입장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.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은 이제 어떤 어 성적인 얘기를 자꾸 문자나 카톡으로 이렇게 남기시는 분들이 있는데. 정 하고 싶으면 그냥 오셔서 얘기를 하세요.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내가 뭐 공산주의도 아니고 내가 입을 막을 수도 없는 거 자기 얘기 하고 싶다는 그 친구들끼리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거는 뭐 내가 못하게 입을 뭐딱 막을 수도 없고 그건 실례잖아요. 그렇지만 문자로 이렇게 남기면 네? 문자로 남기면 이게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을 할수 그런 게 아닌데도 오해 이런 거를 불러일으키고 불리하게 작용해서 재수 없으면. 뭐 이렇게 좀 잘못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문자나 카톡으로는 남기지 말아주세요 어떠한 것도 남기지 말아주세요 노골적인 건 물론이고 노골적이지 않지만 약간 비스무리한 것도 남기시면 안 됩니다 어떤 거냐 뭐 야릇 뭐 야릇했다 뭐 흥분했다 네? 뭐 쾌감 뭐 비슷한 거뭐 수위 뭐 어디까지 뭐 이런 것들이 문의도 가능하지 않고 소감이나 이런 것도 전부 사전합니다. 이런 거 보내시면 회원은 탈퇴 되시는 거예요.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치더라도요. 이런 대화는 허리스먼트에 해당하는 거죠. 그래서 뭐냐? 허리스먼트가 뭐냐? 희롱이에요. 나는 즐겁겠지 그런 말 하면 나는 즐겁겠지 상대방은 피곤하다 이거예요 그런 말 듣기가. 그렇잖아요. 그거는 허리스먼트입니다. 그래서 허리스먼트를 남기시는 분들은 회원에 탈퇴되고요 마사지도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마사지 보기에도 이런 걸 남기시는 분은 차단이 될 수가 있어요 상당히 주의하시고요 몇분 차단 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좀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, 이상입니다